자 오늘부터는 정말로 이제 신물영 세계의 이제 첫 강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지난번에는 우리 일단 개요 개요 보. 자 우리 이거부터 단어 세계는 좀 알고 갑시다. 신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푸는 거는 일반 수리사주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숫자는 숫자풀이법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지만 풀어가는 방법은 근본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신과 이부부들을 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풀어나, 신과 기로서 모든 것을 상담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초적인 것은 이제 배우, 배우기 배우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추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기신신자다, 그죠? 자, 기신신자니까 우리가 신이 신이 신은 좋은 거, 기는 나쁜 거 이게 아니고 둘다 기신신자예요. 그래서 기신이돼 갖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단지 몸뚱아리가 없다고 지난 시간에 했다. 그죠? 네. 몸만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영과 혼과 기와 습은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다. 무는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자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 우리는 무라고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소리가 땅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늘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뭘까? 귀다 신이다. 그제? 귀신이다. 이것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무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음, 여기 뭐, 우리가 거길로 그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무당이라 해가지고, 절대 나쁜 것은 아니다. 무당이, 무당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다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래요 내가 무당이면 떳떳한 무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당이라는 것을 너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무당이면 어떻게? 신을 가지고 몸줄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몸주로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으로 상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지 자 무당이 어떻게 사주팔자나 풀고 무당이 타로 카드가 풀고, 그러면 그게 무당이가? 무당 아니다는 거야 무당은, 무당답게 하자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올바른 무당도 있고, 그 다음에 착한 무당도 있고, 여러 가지 무당이 있지만은, 무당의 세계는, 응? 무당으로서의, 누구말따라, 자존심은 있어야 돼. 그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잖아. 무당은 나는 뚜뚜하 무당이라 할수 있고 나는 무당은 열심히 무당의 신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사주변은사람은 어떻게? 사주로서 풀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천부경 수련사의 길을 간다고 하게 되게 되면 천부경 수련사는 무엇을 알아야 돼? 내가 무당이 아닐지라도 신을 개념은 풀수 있어야 돼이런적으로자 무당이라 하게 되면 이론도 있어야 되지만은 실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천부경 수련사들은 어떻게? 사주도 일반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사주를 풀어주시면은 이내 몸이 몸주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풀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천부경 이거 신무령 시기의 이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잘 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영자라는 것은 이 대집, 어렵잖아. 왜이꾸 적어라 하면 적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웃음> 어려워요고 근데 여러분들 엄청나게 간단하다 다시 해보면 어떻게 해? 우리가 요위에거 한번 보자 위에거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뭘까? 비우자다 비비 그지? 자 빈데 우리는 여기에 입구자가 많이 있다 그지? 네. 문이 많다네구문이 응? 많다는 <웃음> 소리지 그니까 하늘에서 비가 막 오게 되게 되면 어?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면 이 구멍을 통해서 막 전달하는 거야. 통로야, 통로.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막 통로로 이렇게 막 떨어지면 그런데 하늘에서 놓는 응? 어? 이런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예지력이라든지 공수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할수 있겠나? 무당. 아, 무당이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엄매는 무당이 원래 고귀한 거야. 옛날에 그래서 신녀라고 한 거야. 내가 무당을 창난하는건아니에요 하도 무당이 형태리 무당들이 많이 해고 그래서 올바른 무당은 우리 종교에 해줘야 돼. 그 사람은 정말 막, 막, 이거 종교인들 100분보다 낫다. 내솔직 말해서 올바른 무당은 이 100명의 종교인을 갖다 붙이나 봐라.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다. 사랑은 아니다 했다, 분명히. 네. 그렇게 돼야만 했지. 자,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듯이 이 구멍으로 쏟아지는 이 정보들 예지력, 인지력, 공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들려고 누가 알아듣겠나? 이것이 바로 무당이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자가 붙어 있는 거야. 비우자에 구멍이 <웃음> <웃음> 세 개가 있고 입구자가 세 개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무당으로? 그래서 이 하늘에서 비 같이 쏟아지고 쫙 쏟아지는데 그 통로에 통로에서 무당이 캐치 탁탁 캐치를 해 갖고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이 0이라는 거야. 0. 0의 힘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인간이라면 전부 다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것을 알아들을 수있어야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영통이라는 것입니다. 영통. 자, 그러면 우리는 번더 신물령 세계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영과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따라 영통하게 되면 할아버지 닮아갖고 하는 영통이 아니에요. 응? 자, 두 번째는 이, 이것은 영통이에요. 영으로서 깨달음을 저막 쏟아지는데 거기서 착착 받아들여가지고 내 영이 이것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진사들은 이 영의 세계, 신의 세계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무당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무당이 아닌 사람은 영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통을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도톤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영통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신통이에요. 신통은 어떻게? 해? 신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것을 통하는 거야.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 이것은 신이 이야기하는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솔히말씀 이것은 안놓고 우리는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이렇게 딱 찍어야 돼 말씀,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신의 말을. 하늘의 말이 없다. 아, 하늘에는 <웃음> 말 없는 소리, 아, 말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웃자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은 미리 두고 야돼 이것이 바로 신통이에요, 신통. 응?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뭘까? 응? 아, 신통. 신통. 아, 신통은 약간 아픈 거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통이에요. 방통에는 이게 막아놨지, 한쪽을 막아놨지, 막는 거라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이것을 막아주는 힘이 방통이에요. 신통기.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나는 개운. 이게 사주에서는 개운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는 방통이라는 거죠. 이해 되시죠? 네, 신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몸주 신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 영통으로 영통 수리를 해갖고 가야 돼. 영통 수리. 그러면 어? 신이 있는 사람은 신통 수입이다 그런데 많이 하다가 보면 이 무당이 됐다 하더라도 영이 어떻게 잘못 받을 수 있다, 그지? 네. 영이 잘못돼가고 영이 잘안 알아야 키우는 게 있어요. 그지? 네, 네, 네. 신이 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 네. 신이 잘못하는 건 신을 잘못 받은 경우도 있지만 신이 힘이 없어갖고 못하는 수도 있어요. 신이 그렇게 신이 어떻게 내 몸주가 이 주장신의 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그래서 신이 힘이 없어진 분 거예요. 그러면 이 무당들은 어떻게 이제는 영통으로 가야 돼. 신통이 영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다. 그렇게 영통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영이 모든 사람이 영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신통은 시, 몸주의 힘을 빌려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대는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영통 신통 방통이라고 했잖아. 이것이 삼통이에요. 무당은 이세 가지를 알아야 돼. 응? 이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응? 내가 오늘 무당을 해야 돼. 무당이 이것이 모두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려고 그래, 오늘은. 자, 그러면, 이 영통, 십통 방통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신무령 세계를 상담을 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갖고 업장이 어떻고, 뭐, 이게, 신의 힘으로 이것을 모두 다 아는 거야. 알아야 되고, 풀어줘야 돼. 신의 힘으로. 그지 신의 힘으로 풀든지, 영의 힘으로 풀어내야 돼. 그러면 영과 신과 혼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풀수 있는 거야. 그런데 수리사주가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수리사주는 기본이에요. 어, 수리사주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깊이 있는 거, 어, 아까도 이야기했지. 팔방이라든지 팔업이라든지, 이거는 필요 없어. 앞으로 보면 팔방이나 팔이 필요 없고, 그 수리사주의 근본과 풍운주기와이 심무령의 이 심무 이 세계를 우리는 풀게 되게 되면 모든 상담을 다 진행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범죄에서 지금 풀어나갈 것인지 그 설계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풀은 것이 이 수리사주예요. 이 수리사주가 근본이에요. 탈방, 팔음, 뭐 실선녀 이런거는 별 없어.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이런거는 이다 필요없는 내용이고 그런거는 사주 사주별는 사람들, 학문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그렇고 신의 심으로 풀 때는 이까지 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복잡한거 안해도 돼. 그러니까요. 저말 좋단다. 씨. <웃음> 그것도 알고,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대충 그것도 다. 자, 두번째.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뭘까? 이것이 우리가 얘기치 않는 세계. 얘기치 않는 세계.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우리가 힘, 또 있고, 여기에 우리는 인연이 되는 신의 힘이 있어요. 이거는 외부에서 있는 거예요, 외부. 내 몸에 붙는 것이 아니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5 2000,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지 누가 알았노, 그쵸?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외부의 힘이고, 그렇다가 이런 것이 왔다 하더라도, 모두 다 죽나, 이 말이야. 모두 다힘든어이 말이야. 모두 다 어렵지 않은 거야. 이럴 와중에서 또, 어떻게, 다나만정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 네, 돈 버는 사람. 어, 이때도 힘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힘안 들은 그 뭐고 힘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단 결정을 하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자 그리고 우리는 한 부분은 인간의 몸에 갖다 붙는 거예요. 몸에 갖다 붙는 거. 그러면 몸에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당기예요. 숨을 수 있는 것은 무당기고 숨을지 못한 것은 액기다 하는 거죠요 자, 연습이 되면 우리는 숨을 수 있는 것은 무당기고 그래서 무당기가 얼마나 중요한 알겠죠 무당기는 숨을 수 있는 것이고 무당기가 아닌 것은 액기다. 그럼 액기는 뭘까? 여기는 무당기와 이 무당기가 액기의 차이죠. 무당기에서 신내림을 받아갖고 무조건 내인데 왔다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무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액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무당기는 내가 숨을 수 있는 기, 액기는내 몸에 붙어갖고 작용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다. 자,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빙이, 신기. 우리는 신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빙의, 신기, 신병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무당이라는 것이다. 그제? 그래서, 무당이라 해서 우리는 이것에 그거 뭐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제? 내가 뭐 무당이라도 부끄럽다 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신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내 영이 어떻게 신통이 잘일어나갔고 일어나는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은 영통을 해야 되는데 영통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거잘 모르는 거고 영통이 되는 사람들은 예지력이 뛰어난 거고 신통은 어떻게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거야이 나중에 결국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몸에 붙어있는 거 하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있는 거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신이 있다. 수리사주에서는 우리는 그걸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신을 내가 설명을 안 하지만 수리사제에서는 신을 자꾸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치? 네. 자, 그래서 우리 수리사제에는 유견신이 있는 거예요. 유견신. 여섯 가지 인연이 되는 신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거부터 이것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설명 드릴게요. 자, 이것이 <웃음> 유견신입니다. 자, 유견신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서 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못해요 자,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어, 어제, 내가 어저께 내가 이제 나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내가 뭐 이런 말 했으면 음, 그하지만은 내가 우리 옛날에 에? 이 통합당이 이 몰락한 이유는 에? 뻔한 답이잖아 옛날부터 시작하기 전에부터 했잖아 에? 몰락한 이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에? 근데 그거 상담하러 안 온다 이 말이야 지 똑똑하다고 똑똑하다고 버티다가 지게가마음자 나쁘잖아 에? 지금 개판 개판돼 부잖아 저, 어디에서, 이 야당들은 있으나만,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인연의 신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연의 힘은 어떤, 뭐,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천재지변을, 인간은 어떻게 알겠노? 그지? 자,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조상기라는 것이 붙어있다. 조상기. 우리 가운으로 내려오는 가족기 이런 조상기로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몸에 갖다 붙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무당기와 액기다. 무당기와 액기다. 몸이 무당기와 액기는 몸에 갖다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갖다 붙어야 되니까 자, 조금 따라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귀신이 저성사자가 나중에 사자도 다 그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비의 세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저성사자가 잡아갈락 하는데 이건 도망다닌다, 이말이요 경찰이 잡아온다고 세계요 인간하고 똑같다고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하게 되면 야는 숨어야 되잖아. 그런데 야가 잡히가지 귀신이 잡히가지 않는 방법은 인간의 어떻게? 몸에, 몸에 갖다 붙어거예 몸에 갖숨붙어거예 그러면 이제 못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들은 어떻게? 인간에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빙의가 되고, 신기가 되고, 신병이 되는. 그래서 빙의가 제일 문제가 되겠지. 이거는 빙의는 어떻게? 인간의 이 내면, 뇌를, 뇌를, 뇌를 마음을 잠복한 것이고 응. 신기는 인간의 기를 잠복한 것이고 신병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잠복한 거야. 자, 그 여기까지 우리는 다 풀어주겠지만 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안답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는 풀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수리사주에서 팔방과 발음이나 치음은 이런 게는 우리가 어떻게 수리사주에 있는 부분이고 벗어난 거는 여기는 조상기 조상기라는 것은 어떻게 이게 풀이지 않는 거? 경전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게 나중에는 중간에 배우게 될 것이다. 자이 무당지는 이 무당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별 필요 가 없고 그래서 무당으로서 우리가 풀어 가는 법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를 다 푸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우리는 신법점술이라고 명칭을 해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법 점술은 이책 천부경 육경전 속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 수리 사주는 우리 숫자로만 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경전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적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완벽한 이론으로 푸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경전과 우리 네 개의 경들이 있었죠, 경전들이저 속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풀어 가는데, 이것을 갖고 바로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점수를 해갖고, 그냥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이라 해서 무조건 맞추고, 내가 음 얼렁뚱딱 해갖고, 맞으면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을 논리적으로 수리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수리법칙으로 신을 기점으로 해서 신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신법 점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점치는 것이 아니라 했다. 네. 숫자로 전부 다 풀어야 된대. 그런데 네. 숫자 계산 못한다고 또그릅다고 하면 어, 그렇지. <웃음> 안 된다. <된데. 웃음>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자 그래서 유경 씨는 어디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주를 중점으로 푸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일로 푸는 거야 이거는. 네. 전부 다 양력으로 다 따져야 되잖아요 아, 전부 다 양력이지, 음력은 없다 음력은 달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옛날은다 양력이 없어아그 되잖아요 그거는 잘 거야. 없었으니까 이제는 좀더다 양력이다 잉? 양력이 아닌 음력이라는 것은 나라도 없어 잉? 자, 그래서 사주는 생일로 푸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을 뭣가 뭐 푸까? 망..망이 이거는 귀신의 생일은 뭐가 망이 어, 망이 이거는 망일로 푸는 거 이건 말이에요. 이거는 망해요. 이거는 뭐 갖고 풀까? 기신수. 이거는 여기서 액기는, 액기는 우리는 기신수로 풀어요. 액기는 기신수. 나중에 기신수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무당수라는 거예요. 무당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업. 그거는 우리가 나눈 게이것이 무당 기수예요. 무당수. 이것을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생일도 아니요. 만일도 아닌 방법으로 풀어 간 거예요. 그럼 현재 내가 와 있는 거. 내가 나 있는 상태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극단적인 부분들은 우리 안 풀고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신과 관련돼 있어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과 관련어 있는 것은 항상 기와 똑같다는 거다, 신과 기. 그런데 엄연한 차이점은 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요. 엄연한 차이점, 신과 기는 엄연한 차이돼. 자 그러면 이. 신도 있고 무도 있고 기도 있고 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뭘까? 이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무당의 그 신의 계즉보 무당의 계보를요 잠깐 그 하고 풀겠습니다. 조금 있다. 무당의 계보